아, 끝내줍니다. 아, 저, 저쪽에 보시면 저기가 하나의 해수욕장이고, 활강하는 철제 해수욕장 구조물이 있습니다. 입니다. 저기서. 아, 끝에서 끝까지 쭉한 비춰보겠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저, 아, 저쪽으로부터 아 해가지고 저쪽에 방갈로 쪽이 있고, 여기에 아, 또 지나옵니다. 지금 18,000원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다 왔다 는 인천 중구 무의동에 있는 한아계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지명의 이름 한아계는 큰 갯벌이라는 뜻입니다 썰물 때 이쪽에 백사장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비탈이 완만하고 모래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의 피수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는 곳입니다 주차는 이렇게 울창한 숲불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시고 해수욕장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대중교통으로 버스를 이용하셔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왼쪽에는 기암기석이 쭉늘어져 있어 해상 탐방로로 지정이 되어서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숭어나 웅어망둥어 등을 있는. 낚시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5월에는 바다의 그물을 쳐 놓고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 주차님인데.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영화나 방송 드라마 촬영지로도 아주 유명하며 이쪽에 200녀동의 숙박시설과 샤워장 두동 식당 노래방 등의 편의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실미 해수욕장과 고령곡산 국사봉으로 이어지 등산 코스도 있습니다. 특히 물이 빠져나가면 드라마 촬영이장이 거의 4킬로나 될 정도로 촬영이잖아요.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아, 그곳에서갯벌 엄청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 드라마 낚시나 맨손 고기잡이도 하실 해수욕장. 수가 있습니다. 한악의 돼 있습니다. 해수욕장 한악의 유원지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한번 하세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수욕장이 개장이 안된 상태라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곳 한악의 해수욕장은 우리나라의가볼 만한 해수욕장 스물번째에 떠는 해수욕장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팔강 어, 코스가 회상관광, 있습니다. 시스카이 짐 라인이 리 25m 높이에서 420m 팔강하는 아, 스입니다 거의 시속 뭐, 40에서 60km로 달립니다. 이용 요금은 18,000원입니다. 지금부터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데 네, 간단한 것들 먹을 만한 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계 시푸드 쪽이 있고요. 아 여기. 네, 해산 탐방로가 여기 있고 인천 중구입니다. 자 바로 앞에 여기 바다네요 팔강대저할 수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시스카이월드 팔강대저 대인은 18,000원 소인은 15,000원이네요 18,000원 15,000원 아마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팔강대저 아 화장실 저기도 있네요 아 여기 모래가 굉장히 커요 환하게 해수욕장 엄청나게 큽니다 아이 100m 정도 될것 같아요 모래사장이 포래갯벌체험장이 있고 여기에 뭐 백사장에서 놀면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갈로 비슷하게 만들어 놨네요 와 끝내줍니다 아, 이런 데가 있었어요 자 타고 있습니다 18,000원 짜리에요 어른이니까 18,000원 바로 여기서 저 출발했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서 조금 만8 0 0원야 <웃음> 지금 바람이 엄청나요 물고 파도가 엄청납니다 아 굉장히 파도가 심하네 보시는 아, 것처럼 하하게 여기 해수욕장인데요 덥지는 않아요 그렇게 넙지는 않은데 사도가 엄청 심합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저, 아, 저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방갈라 쪽이 있고 여기에 낙하할 수 있는 곳하고 저쪽 저기까지니까 크,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아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또 지나옵니다 지금 18,000원 오늘은 인천 중구 모이더에 있는 한화기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백사장에 넓이가 아주 넓고 모리알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물이 빠지면 갯벌의 길이가 거의 4 k 로 정도 이럴 정도로 높습니다. 백사장 내에 시스카이 짐 라인이 있어서 활강 낙하를 할수 있는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높이가 25m의 철탑에 420m 정도의 길이에 시속 40에서 60km로 낙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니한하나 해수욕장의 왼편으로 해산 탐방로를 조성해서 기암키의 석을 볼수 있는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